됐다. 자, 자, 자. 같 자. 자, 자. 자, 자. 자, 자. 자, 자. 자, 자. 자, 자. 자, 자. 어, 어. 대체 왜 이러시는 거죠? 어묵은 걸서못하겠다 진짜 나쁜 새끼 어무은 가서 못하겠다어무은 가서 못하겠다 지마 이 개새끼야 <웃음> 왜, 왜, 왜, 왜, 왜, 왜, 나 왜, 왜, 왜, 슨일 왜, 야 왜, 왜, 왜, 아아 왜, 아, 아, 아, 아, 아. 얘들아, 그거 알아? 나 유튜브 보다 안 건데 늑대들끼리는 서로 얼굴을 입 안에 넣는 걸로 서로 잡아먹지 않고 약간 동료다. 나 너는 나의 동료다. 약간 이런 느낌. No god please no. No. no. <웃음> <웃음> 나 떨어져. 떨어져. 어져나